그 다음 곡은요. 그 다음 곡은 Carpet Ride. Carpet Ride 한번 볼까요? 자, Artistic인데요. Carpet Ride는 자, 어 그림이 아주 아저씨인지아줌마인지 모를 그림입니다. 선생님 이 그림 보면서 되게 웃었는데. <웃음> 자, 볼까? 오케이 보이죠? Carpet Ride. 자, 이것도. 이거는 이제 어, 마이너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마이너. 마이너는 자, 샵이 하나도 없어. 샵도 없고 플랫도 없으면 우리가 이거를 키업 C C 메이저라고 불러. 그래서 도가 우리가 지금 아는 C가 도예요도 도레 파솔레 시 솔. 근데 한국식으로 선생님이 도라고 하지 마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샵이 없으면 C가 도야. 하지만 샤이 하나 있으면 지가 도가 돼요, 바뀌어요 도가 바뀌는 거예요 도레미파 솔라시도는 사실 도가 바뀔 수가 있어 키가 뭐냐에 따라서 여기에 샤이 있냐 없냐 플래시 붙냐 플래시 몇 개냐 샤이몇 개냐에 따라서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매번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도레미파로 악보를 배우는 게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CDF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첫 번째 지금 일단 어쨌든 우리는 지금 샵이랑 플래시 없는 걸칠 거니까 that's okay. 자, no sharps, no flat. That's a key of G. G가 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key of k C major는 그래요. 음악에서는 메이저가 있고요, m i n o r 가 있어요. 그 메이저는 샵이 이 없으니까 C major. 오케이, r p 이 없는 건 C major인데. 얘랑 같은 키를 쓰는 마이너가 있어 형제가 있어 Relative minor 뭐냐면 A minor A minor는 또 샵이 없어 그래서 얘네 둘은 샵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음악이 샵이 없으면 C major일 수도 있고 A minor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뭘로 시작했죠? 지금 노트가 끝노트랑 첫노트로 보면 할수 있어 끝노트도 A고 첫 노트도 끝노트도 A고 첫 노트도 A야. 그러면 이 음악은 a 마이너 음악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어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아어 이게 어쨌든 a 마이너에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이것까지는 아직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거고 몰라도 몰라도 되는데 알면 더 고기 멋있게 이해를 하기가 쉬워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니까 A를 진짜 많이 죠 계속 A, A, A. 왼손 전부 다 A, E, A, E밖에 A 없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A에서 하나, 둘, 셋네 번째 음인 D가 나와요. D에서도. 브리지 파트라고 얘기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있는 음악이에요. 브리지. 다리라는 뜻이야. 브리지 파트. 그리고 다시 나오죠. 그래서 외손만 지금 여러분들 한번 쳐보세요. 자기 피아노에서. 마이너라는 걸 알고 마이너를 치면 아이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겠네 A네 그리고 A, E, A, E가 많이 나오다가 A에서 네 번째 음인 A, B, C, D 공도 많이 나오고 브리지 파트가 E 다 쳤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오른손이 들어가요. 어떻게 되냐면, 그렇지만 굉장히 멋있는 곡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치면은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예요. 자, 어느 부분이냐면 선생님 이제 악보를 좀 크게 해서 보여줄게. 여기. 아, 첫 번째 박자에 레스트가 나와. 그러면서 리듬이 여기, 여기, 그죠? 얘랑 얘랑. 같은 앞부분인데요. 얘맨 처음에 있던 부분이 다시 나오죠. 그런데 얘는 미들 C에서 였다가 똑같은 멜로디가 옥타브 하나 더 올라가서 나와. 그리고 레스트가 있어. 여기 이리듬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면 나머지는 쉬워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지금 쳐 보세요. 자기 피아노에서 slow speed fine hand position The left hand starts with the A and E and right hand starts on E with the finger number one time signature is four four so one two cross it over t h e finger number one and goes down to E one and the left hand go to B one two three step up down down down left hand A e. and right hand goes to E so moving from this E to going next E t r u b l e E